안녕하세요 훈노보컬입니다 오늘은 고음 발성법의 근본부터 또 주의할 점 그리고 간단하게 고음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이전을 하게 돼서 기존에 있던 스튜디오에서 이쪽으로 이제 와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 강의도 이제 이곳에서 계속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스튜디오 이전이나 기존에 또뭐 스케줄들이 굉장히 또 많았던 관계로 제가 좀 바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좀 사실 소홀했던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주기를 최소한으로 뭐정안될 때는 격주 혹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음 발성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많은 분들이 이 고음 연습을 하실 때 맹목적으로 고음을 위한 고음을 내세요 근데 고음을 위한 고음을 내시면 안 되고요 고음을 위한 저음을 내셔야 돼요 자이 성대라는 거는 우리가 불수근이라고 해서 내 몸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근육이에요 이를테면 심장이나 혈관 같은 그런 근육군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성대가 그래서 스스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고음이라는 부분을 내가 습득했다고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 그리고 무리한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대라는 건 이렇게 개방과 접촉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이 타 근육들보다 굉장히 짙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대라는 건 기체에 의해서 개방되고 접촉되기 때문에 기체에 의해서 개방될 때 성대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 상당히 강한 근육이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요. 불숙은 소모성이 강한 근육 이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 성대는 굉장히 안전하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근본을 모르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어뭐 운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 정말로 뭐몇달안 하시고 한세달 정도 뭐두달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음역대가 갑자기 상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요 한번 들어왔던 이 고음이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번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질환 성대결절이 찾아오게 되고요 성대가 잘 붙게 되고요 그리고 노래를 뭐 몇번 하고 나면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고 물을 자꾸 찾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익혀서 평생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음을 위한 저음을 하셔라 근데 이 저음이라는 게 제가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고음을 위한 첫 번째 자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흡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근간으로 두시고 훈련을 하셔야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워낙 상이하지만 성대의 피지컬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또 숨을 쓰는 그런 성향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굉장히 상이해요 고음이 뭐 언제 되겠다 이런 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음을 정말 내가 근본적으로 배우고 이 근본적으로 배운 방법을 기반으로 평생 동안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꾸준하게 훈련하시고 근본적인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 평생 동안 내가 부작용 없이 고음을낼수 있다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부분에 이끌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자세부터 교정하시고 두 번째로 호흡, 세 번째로 말하는 방법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뉴얼화 시켜서 채득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노래 부를 때뭐 자세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든지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특히 뭐 대중음악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성대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좀 알게 되면 뭐 이런 자세들이 이런 자세들을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노래할 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악처럼 성종별로 하나의 소리만 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음악은 이 필이거든요 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성악에 필이 없다는 라게 아니라 대중음악은 특히 가사 하나하나에도 약간의 다른 톤들 그리고 어떤 다른 느낌들 문맥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또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세가 무조건 정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처럼 기본기를 익히는 와중에는 굉장히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 소리를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이 소리라는 게 속에 있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감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자세나 뭐 호흡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의 감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자세에 관련된 건데요 자 노래 부르실 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복부 있죠 상복부 이쪽 이 상복부만 살짝만 이렇게 집어넣어도 안 나왔던 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복 노래를 부르다가 여기만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만 살짝 예를 들어서 붙잡을 걸 그랬나 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하면 붙잡 잡이 상행음이잖아요. 올라가는 음, 여기서 내가 뭔가 피치 브레이크가 느껴지는 그런 음정이 나왔다. 그리고 혹은 뭐 발성이 많이 흔들거린다. 이럴 때이 잡이라는 음절에서 상복부를 살짝만 넣어줘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상복부라는 근육이 우리 호흡근의 주근육이기 때문에 이쪽에 긴장감을 살짝만 줘도 후두가 하강되면서 성대가 뒷부분까지 유연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 배 힘을 주는 개념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가 호흡 압력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뭐배 힘을 줘서 고음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압력은 우리가 가해지는 힘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보컬에서는 유지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하는 힘 그러니까 유지하는 힘을 이용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상복부에 이렇게 힘을 줘서 내는 게 아니라 살짝 집어넣어서 이 뒤통수가 살짝 당겨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살짝 집어넣어서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이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효과가 좀더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에다가 붙잡을 걸, 붙잡을 걸 붙잡을 걸 붙잡을 걸 이렇게 안 나던 음이 날수 있다라는 거죠 붙잡을 걸 그랬나봐 이렇게 안 나왔던 음들이 음들에 도달해주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자세 라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습은 계속 하셔야겠지만 빨리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에도 바로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음 발성에 좋은 꿀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부분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연습하시다가 잘 모르실 때는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니까요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